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뭐야 왜 벌써 아침인 거야 아니 방금 맞춰들어 되는데 흠은 씻어야 되는데 흠은 나가야 되는데 그래 야먹고 살지 그건 그래 그렇다고 걷어차버리기에 내기 <목소리> 싫만 <목소리> 배은 느낌과 함께 번쩍 뛰는 나 oh, 얼른 일어나야 되는데 얼른 oh, 씻어야 되는데 oh, 얼른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먹고 살지 그건 그래 그렇다고 걷어차버리게